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르띠 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까르띠의 베누아 시계 인데요 이게 다이얼이 엄청 크죠 이 다이얼의 크기는 44 위에서부터 아래가 44 양옆이 32 그리고 두께는 8mm 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30m 이고요 수동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돌려서 태엽을 주는 시계입니다 이렇게 밴드는 가죽이고요핀 버클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까르띠의 홈페이지에서 보면 라지 사이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몰 사이즈와 비교를 하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베누아의 스몰 사이즈고요. 오른쪽은 라지 사이즈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와 같은 두 점의 시계인데 오늘은 이 시계는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시계입니다. 제시 직거래소의 영상을 보면 찾아볼 수 있고요. 오늘은 까르띠의 베누아 아지 사이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8K 로즈골드 이고요. 이 안쪽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로먼 숫자로 되어 있고 겉모양의 까르띠에 시침과 분침 정면에서 보면 검은색 하지만 빛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된까르띠에 시계입니다. 상태는 아주 좋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좋은 까르띠 에 시계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각인이 있고요. 교각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닐로 감춰져 있는 상태인데 상태는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쪽에 레귤레이터가 돌아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750 여러가지 각인이 있는 가르띠의 라지 사이즈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시계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계를 아니면 다른 시계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시 직거래소로 연락하거나 아래에 주소를 타고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까르띠의 라지 사이즈,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32, 44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